낙불사촉, 즐길낙, 안일불, 생각사, 나라이름촉, 즐거움에 젖어 총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쾌락 또는 향락에 빠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 삼국시대 말 총나라의 황제 유비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유선이 뒤를 이었다. 제갈량마저 세상을 떠나자 무능한 유선은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였다. 위나라가 침략하자 스스로 손목을 묶고 성문을 열어 투항하였고 위나라 왕은 그를 안낙공으로 봉하였다. 하루는 위나라의 대장군 사마소가 연회를 열어 유선을 초대하고는 총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유선을 수행한 총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 음악을 듣고 고향 생각에 마음이 애틋해졌으나 유선만은 전혀 슬픈 기색이 없이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사마소가 유선에게 총나라가 그립지 않느냐고 묻자 유선은 이렇게 즐거우니 조금도 총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